자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여기는이케부쿠로예요 JR 야마노테선을 타고 이케부쿠로에 서 동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파르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자라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미크카메라예요 빅크 빅카메라 빅크카메라라고 하는데 여기 옆쪽으로 가면 야마다 댕기 야마다전기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라비 라고 하는 라비 L A B I 라비라고 하는데 여기 꼭대기층이 아직몇 층이더라 7층인가 8층인가 가면요 아 7층이다 건프라를 팝니다 건프라를 파는데 여기가 종류도 많고 굉장히 깔끔하고 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 올라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텐데요 바로 여기가 야마다 전야마다 덴키. 여 옆쪽으로 올라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어 가이드 보면 7층에 건담이라고 써있죠, 간담. 여기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 한산하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왔다. 짜잔. 여기 한 층이 다 건프라예요. 대박 너무 좋아 우와 여기 옆에 보고 맛있어요 건담 말고 다른 것도 들어오나 아 알식하구나 네요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피겨라이즈 버스트도 있고요 진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오. 아주 보기 좋아요 SD 꽤 괜찮죠 네 진열도 잘 깔끔하게 아 이제 자빠져 있네 자그음이거도 새로 나오는 게 SD 골다공증이라 이렇게 좀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다 뚫려 있다고. 이 SD 쪽을 팔고 있고. 그레이드별로 진열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MG HG 아 HG 이건 MG가 아니라 저쪽이 m g 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MG 저기 뭐 시드 시리즈 여기는 뭐냐? 아프리트 파이터 시리즈. H.G. 레드 파이터 네, 이렇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 외에 H.G.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이제 건프라 그레이드별로 잘조립을 해서 깔끔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도 있어요. 오 도서 한글도 써 있네. 네, 도료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조림용품, 도색용품들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겁내 많네. <웃음> 많다. 많다. 생각보다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한 다음 으로 세븐소드가 2만 700인 정도 하고 있어요. 뭐퍼펙트이 어, 있죠. 괜찮아요. 얼 어, 엄청 큰 박스로 돼있네. 네. 와, 이런또 디오라마를 기감의 기계나 여기 지하잖아. 여기는 지하에서 싸우는 거모습요 음? 그... 그러 지상으로 쫙 올라오죠 개국어도 음. 보이고, 양도 보이고 네. 보입니다 아, 좋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 또 우리, 우리 2층에서 싸우는 거 네, 이건 뭐야? 아, 로보톤이구나 로보톤 아니메 시리즈 이렇게 네,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도요 대박인데? 날아가는 모습들, 위에서 자꾸 샤랑 싸우고 있네요. 이 위로 가면 우주 느낌. 이야, 멋있다. 로버톤 시리즈. 음, 망스 건담 관련된 중에... 굉장히 신박한 디오라마도 있습니다. 와, 이거 하나 해놓고 싶다, 집에다가. 이렇게 그 뒤에 바로 컴프라, 아, 컴프라가 아니라 로버톤 건담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의 큰 제품들이네요 PG 퍼펙트 그레이드 RG 사자비 멋있다 차는 써야 되는데 음. 아, 이게 또 멋있다 음,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메탈 빌드라서 멋있는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진열해 놓으면 자리도 엄청 차지하는데 간지는 정말 잘싸이 되죠 이쪽은 네, 퍼펙트 그레이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얘는 HG지만 <웃음> 네오지용 박트레이스. 오우 이게 좋아요 지금 주위에... 얘는 메가 사이즈 같은데 얘 메가 사이즈 얘는 메가 사이즈 있는데 아직 못만화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갑깜기 이거 무슨 박스야? 음 더블로. 더브로 다이버? 아, 관남 다이버. 빌드 다이버. 뭐 시리즈는 못 봤는데, 다이버. HG 박스도 엄청 큰거 있죠? 좋습니다. 여기도, 공표가 잔뜩 있죠? 여기는 HG. Very good. 유니콘 시리즈, 뭐 썬더볼트 시리즈, 아, 썬더볼트 시리즈. 썬더볼트 시리즈도 한번다 훑어야 되는데, 지금. 어? RG 프라워. 아, 이거 꽤 싸네. 오. 누나로 또 아, 지금 천 원이 조금 넘는구나. 그래도 어쨌든 싸요. 자, 여기 보면. 오, 자크. 자크. 버스트 건담 있죠? 아, 지형불. 응. 응. 우주색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네요 우주색기를꼭 꼭 보세요, 보세요. 재밌습니다아 이거 샤 전용이다 아, 샤 전용인데 왜 쟤는 일반 겸프라. 이렇게 건프라들이 굉장히 잘정리가 되어있고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요 와 여기도 또진열되어 있네요 응. 이야 멋있다 아이 터진 것도 와저 불까지 LED까지 들어오면 장난 아닌데 네. 너무 멋있어 와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음, 좋습니다 여기 작품들이 나와있고요 우와 2017년 네, 네. 건담 건플라 건플라 빌더 월드컵 그래서 상을 받았던 오픈코스에서 상 받았던 바로 아주 이 작품입니다 아 그럼 이 LED가 보이죠 지금? 평소 보이 이야 멋있다 아 이것도 제작한 것 같아요 따로 커스텀 이것도 커스텀 했네 어 음? 아, 멋있다 <웃음> 다 멋있다 음, 이렇게 잘했다. <웃음> 역시, 이 우주색이, 육, 전형은이르게 좋아. 이건 아, 좀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도색하는 거구나. 아, 나 이런 거 얼마나 하는 것싶은데 여러분, 네, 여기 대박이 뭐냐면요. 포인트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포인트 카드가 왜, 부르면, 왜, 왜 대박이냐면, 10%를 적립해 줍니다. 근데 외국인이 만들 수 있어요. 요도바시 카메라 하던가, 비급카메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포인트카드를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막으면서, 아니, 외국인,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팔아채먹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팔아 제끼는데 포인트카드를 안줘요 안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프라만 있는데 이 옆으로 가면 또 다른 뭐 장난감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피규어판 대가 있거든요 거기로 갈 건데 거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사용해봤어요 꿀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키아바라로 가면 은 포인트 카드를 뭐 만들거나 정립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케부쿠로 이케부크로 오게 되면은 여기 꼭 들으십시오 야마다 댕키 라비라고요 라비 딱두 군데 있거든요 동쪽 출구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건프라 있는데 꼭 건프라 아닌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서 파르코 백화점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길을 건널 겁니다 비코 카메라 다시 보이죠? 이케비쿠로 여인데요 제가 확대해볼게요 여기 JR 이케비쿠로 입니다 파르코 백화점 자라 기억하세요 백화점 보이죠? 밑에 여기 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2층에 있는데, 그리고 맥도날드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도 그 팔잖아요, 맥카페 해가지고. 근데 한국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자, 여기 자라 옆에 보면은, 위에 보죠, 라비. 여기도 야마다댕기입니다. 야마다댕기. 바로 여기 며칠일까? 여기 몇 층이지? 저 그쪽 가봐야 알겠는데, 6층 같은데, 아무튼 7층인가? 6층, 5층인가? 모르겠다. 여기도 가서 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 카드로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르코 백화점에서 길 건너와서 옆쪽으로 라비 유키자 6층, 여기 6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6층 보면 여기 게무, 오모자네북스 유키자일랜드 있습니다 저기 기 피규어도 있고요, 소프비 같은 게 많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에 게임, 장난감, 책 뭐, 이렇게, s 있습니다 플로우 가이드있있요요 i 라입니다 일단 장난감, 들이 보이죠 그죠? 장난감들이 v i d e 이 t h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v 플 d 가 o 플라가좀 있어요. o 플라및 다른 d 라 o the video, t h 가 video, the video, the 있 i 품 e o t 이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까먹은 것도 있어요. 보면은 전함 비행기 모빌리터리쪽 뭐, 위에 보면은... 다이오 피규어 스탠다드 라이트 얼마야? 그래. 어... 5천 엔 정도 하는 거 같은데, 타임머신... 음.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웃음> 피클, 피클, <웃음> 우리사서 원하더라. 여기서, 여기서 487회 정도 타고 있습니다. 아, 도라에몽, 도라에몽... 귀엽다. 이거 사야겠다. 도라에몽 얼마지? 1875회. 여기서 10% 정립해줍니다 와, 우르토라마 이것도 사야 되는데. 아, 이건 좀 비싸다. 4만원... 여러가지 다른 제품... 있고요. 네, 그런 피겨를 완성시는 분들. 이거 입고 피겨 아치기. 아 여기 미니프라다. 가오가이가 미니프라. 또 장동인가? 네, 그런 거네요. 아 여기다, 여기다. 오사우드 이것도 나왔네. 음, 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 게타 미니프라 게타 요... 다음가리가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아 맞아 이거 좀 웃기던데 고양이 고양인데 전쟁을 하고 있어 아예 전쟁을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 전쟁을 죽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뭐 뭐. 음 아이시 아인가 있습니다 이 쪽은 이제 뭐 나노블러 여기는 그렇게 뭐 이쪽 라인은 볼게 없나요? 그 옆쪽에는 좀아 어, 뭔가 있다. 대수신, 대수신. 음, 수학부호. Yeah, okay. 오늘이 발표됐던 라이다던가 오트라미시즈, 리 스타워즈 시리즈, 킹덤 아치, 어, 마블 시리즈. 밑에는 이제 스타워즈가 대부분이야. 오 이쪽이다. 해리포터, 해리포터. 이두이잘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음. 보통 막 아, 비싸거나 엄청 싸거나 이쪽이 오니까 이쪽이 공격적이네 그래. 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디즈니, 다이캐스트. 아 이처럼 심하다. 스트리트 파이터 와 너무 슬픈 우리 슬픈 캡틴 아메리카 음. 4930엔 우리 또 슬픈 조커 슬픈 조커 또 슬픈 닌자 배트맨 말아먹었죠아 닌자 배트맨 슬픈 아우또 슬픈 엔트맨 음. 얘네는 사실 그 이게 뭐야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 시리즈라서 모이는 사람은 모으는 사람 계속 모을거야 여기는 이제 울트라이트에서 괴수들 빌런들 말은 빌런들이죠? 빌런이죠? 네. 디즈니 근데 거기 소두공이 껴있고 마인부도 있리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근육 긴 입구매 그리고 아 이거 진짜 하나 사고싶은데 왠지 손이 안와 자, 그렇습니다. 자, 이형맨선도있고요 우와, 진짜 멋있다. 아치 제아 루피. 루피. 그리고 얘는 어, 성추사분지도 있어요. 성추사분지. 꽤 많네. 제가 뭐, 저, 떨어져도 팔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레이저 노지나루토나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XH XH 저도 한동안 러으라고다가포기했니다 카메라 <웃음> 무스터와지저기오어 여기는 블랙 리즈가 몇개 있네요. 네. 2만 1000원 정도. 투명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도 봐요. 소프비. 울트라는 소프비. 뭐갑도 간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와, 이거. 아무리 오는 있네. 고질라. 괴수속성인가 개주행성?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고질라. 저 소프비 아직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선물해 준 선물해 준적 있는데.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아주 만족감이 있어요. 여기는 울트라맨 쪽에 아, 여러 가지. 피규어. 소프, 소프. 네, 변신할 때 쓰는 거. 여게 아, 아, 있습니다. 여기 라이다네. 아무튼,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막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디냐. 아키아바라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키아바라라 갈 시간이 없다 근데 뭔가 쇼핑은 해야된다 피규어 이쪽 오세요 그리고 포인트 카드를 만들고 그 포인트 카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전또 뭐또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출발이라 오늘 여기만 빨리 훑어보고 가야돼요 다만 저녁이라 좀 있으면 다 닫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뭐더 많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후, 이후로도 뭐또 4월달에 또 오거든요 그때 또 새로운 또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열심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